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백마장군 지현신다. 지현입니다. 너무 정갈하게 한복을 입으 예쁜 거, 거, 거 아니고? <웃음> 정갈한 <웃음> 거야? 예쁜 거 <웃음> 아니고? 예, 쁘시죠 아이, 그 댓글에 그, 그 머리가 잘 어울리신다는 댓글도 많아요. 어, 그안 그 돼, 지금. 왜 요. <웃음> 음, 산을 잃었어. <웃음> 아 이제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같아요이 영상에서 되게 많았잖아요. 막 단발도 있었고, 음. 뭐 아무튼 머리 푸른 것도 있으셨고. 사실 나는 내 입장에서 다 마음에 안 들거든. <웃음> 근데 <웃음> 욕심이겠지? 근데 나는 내가 그냥 딱 붙인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나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잘안 되고 어... 그냥 깔끔한 게 내가 잘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들어. 어... 음, 그렇지 그럼... 않나? 최근 머리는 그러면 은 파마는 아직 안 풀으신가요? 거 아직 빠글빠글해요. 아 그래요? 빠글빠글한데 두서가 없어서 그렇지. <웃음>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아, 아 진짜. 음.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오늘 저희가 붕어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네. 붕어밥 봐주세요. 붕어. 붕어. 음. 자 남자. 남자. <웃음> 아 이름 받고 싶어 막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웃음> 알겠어 내가 부채 샀다 예쁘지 않아? 어 그러네요 여기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세요? 이거는 이제 이 대신 할머니 어. 이 점보드신 점, 점 할머니인데 수제야 그린거야 아, 직접 진짜? 비싸 비싸 <웃음> 수제 좀 하셨네요 <웃음> 그래서 자랑하려고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거 해가지고 음이 집안의 기준은 여자야 음아 그래요? 이 집안의 기준, 오. 기준점은 여자가 뚝심이 있게끔 들어가요 뚝심이 있게끔 들어가는데 여자가 어 남자가 조급한 면에서 여자는 조금 뭐라고 할까 스무스하다할까 음. 조금 부드럽게 흘러가는 여성미를 갖고 있고, 네. 또 내면에는 이 남성의 강단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집안의 기준, 기준은 여자가 잡고 있지만, 네네. 활동은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해요. 음. 여자가 안 하는 건 아닌데, 남자 음. 끼가 좀 많아. 개집 음. 끼가 있다. 그러니까 끼를 부려. 어,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끼도 있고, 네. 또 이, 또, 뭐, 어, 호불호도 강하고. 이 남자가 호불호, 좋아하는 것에선 엄청 열정을 펼치고, 또 싫어하는 것에 또 엄청 귀찮음을 하고, 사람도 많이 가리고, 또 예민하고. 그래서 신경적인, 이런 신경적인 면에서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 몸수, 배앓이나뭐 이런 머리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근데, 어, 자기가, 어, 여기저기 신경을 쓰고, 사람을 교류하고, 자기가, 어 이해 받기를 바라고 막 이런 면이 굉장히 다분한 콜통 음 <웃음> 같은 음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많이 바뀐 거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궁합 좋아요. 성격은 좀 어때요? 어떻게... 어둘다 성격이 쿵짝이 잘 맞아. 음 여자는 이 조금 이 단단한 면에서 남자 비율을 잘 맞추고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섬세함에 비해서 이 여자 마음 속을 잘 파고들어서 이 둘의 인연은 조금 이 남자가 여자한테 반했다. 아, 그래요? 어, 이 남자한테 없는 게, 넘, 없는 걸이 여자가 다 갖고 있고, 오. 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듬직하니까, 오히려 남자가 여자 품에 파고든다 소리가 나오는, 음. 어? 이렇게. 음. 그래서 궁합이 좋다. 궁합이 좋다. 음. 어떤 면이 좀 좋은 거예요, 궁합이? 어, 속궁합. 야, 속궁합. 겉궁합. 겉궁합. 그 다음에 성격궁합. 다 좋네요. 음. 서로가 완벽한 남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음. 완벽한 남녀가 아니고 그리고 이 남자가 많이 헷갈리는 남자고 음. 또이 여자도 불안증이 있고 뭐 삶의 무게가 좀 많았던 건데 음. 이 남자가 돈복이 진짜 많아. 아 진짜요? 이점복이 많거든. 네. 어디 가도 돈이야. 이 남자는. 음. 이 남자는 장사꾼을 하면 대박이 나요. 음. 사기꾼을 하면 1등을 하고 <웃음> 그만큼 너무너무 돈복이 좋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 둘이 음. 방송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나 뭐 둘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거는 실제 모습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솔직한 성격이에요. 어. 꾸밈이 없는 성격이야 뭐 억지로 뭘 하거나 이 남자는 자기, 자기 속이 수출버리면 일단 말부터 버벅하거나 피해버려 이 남자는 그렇게 부딪치는 성격은 아니거든 피해가거나 돌아가는 성격인데 나, 여자는 이렇게 자분자분 헤쳐나가는 성격으로 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마 살면서 여자가 남자를 많이 설득하는 걸로 보여 뭐 그렇지마 그래 이렇게 저렇게 남자는 근데 남자가 말하는 거 여자가 웬만하면 들어주는데 이제 약간 낭떠러지로 가는 이 남자는 천방지축이니까 남떨어지러갈수 있잖아. 또 네. 삐지기도 잘 삐지고 호불도 어. 강하니까. 근데 그거를 여자가 잘 잡고 리드를 해요. 그럴 아. 때만. 그럴 위기만. 위기일 어. 때만. 그리고 보통은 남편한테 주도권을 좀 주고. 음. 그러나 여자가 실세다. 이렇게 나와요. 올해 일적인 면은 좀 어때요? 두분 음. 다. 음. 이 둘은 사실 둘 밖에 없어. 둘 밖에. 가정을 더 중요시하고 또 네. 이 둘밖에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은 그냥 일인 거야. 근데 남자가, 어, 이 자기가 호불호가 센데 그, 그 호불호가 쎄서 호가 있잖아. 좋은 네. 쪽에서 인덕이 너무 좋아요. 아... 라인을 잘 타고. 라인 음. 라인을 잘 타고 네네. 나한테 필요한 사람 적절하게 잘 짚고 들어가고 음. 구설이 있거나 트러블이 있는 사람 옆에 두지를 않아 멀리 하거든 음. 그러니까 옛날에 좀 간신배지 <웃음> <웃음> 그렇게 들어가는데 네. 아무튼 요 라인을 잘 타기 때문에 일적인 면에서는 사업을 하시던 뭐이 연애 활동을 하시던 일적을 하시던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아, 갈등은 없어요 이들. 뭐 스스로의 갈등이 있겠지 음. 스스로의 갈등에 뭐 어, 제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거가 마음에 안 드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음. 왜 그렇게 하니 그런 자기 혼자만의 갈등이 있겠지만 음. 남들은 그냥 웃어요 음. 왜냐면 음. 이 남자가 달래기도 하고 음. 그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또 피해 가고 하는 음. 게 있기 때문에 음. 난 일적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큰 구설이 없을 음. 걸 이분들 결혼한 분들은 맞아요 그 자녀는 좀 있을까요 좋아 속궁하기 좋잖아요 합궁이 좋은데. 아. 아. 이 남자가 시도 좋고 여자도 생산을 잘해내요 네, 네, 네, 음. 네. 그러면은 자녀원이 그 속궁합이 좋으면 자녀원도 좋은 거예요? 아니요. 속궁합이 좋다고 자녀원이 좋지는 않아. 아니요. 근데 이 둘은 잘 관계가 좋고 또잘나을수 있는 이런 몸수를 가졌다라고 네네. 보고 어, 밭이 좋고 씨를 잘 뿌리기 때문에 밭이 좋고 씨를 잘 뿌려서 뭐 곡식이 나도 무럭무럭 나는 거지 음. 그리고 애들도 장성하고 잘 자라고 음. 또 다복해 뭐 남자다 여자다 역시 좀 다복할 수 있는 음. 그리고 이, 이 옛날 지금 끝없이 나올 수 있는 음. 거고 이 둘이 은근히 쎄속구하이아 배... 그래요 <웃음> 쎄 좋아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음.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기 좀더 질문해 볼게요 남자분은 하하씨 아야, 하하. 여자분은 하동훈 아닌가? 이 사람이? 맞아요 하동훈이요. 별. 여자분은 음. 별. 김고은이. 김고은. 네. 이분들이 TV에 요즘에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부로 같이 나와요 요즘에. 음. 그래서 이제 이, 뭐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하하씨가 막 술을 먹고 엄청 고생을 시켜요. 이 별씨를. 근데도 이 사랑이 식지가 않았나 봐요. 되게 자녀도 많이 낳았고 뭔가 지금 그 방송에 나오는 모습도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둘의 궁합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좋은 건가요? 어, 궁합도 좋고요. 잘해요 하동훈씨가. 음... 이나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반성도 잘하고 그렇게 막이 부부 사이가 나쁜 건 남자 쪽에서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치거나 그걸로 <웃음> 인해서 다음날 화를 내거나 하는 건데 네네. 눈치 잘 보잖아. 꼬리 싹 내려 버리잖아 그리고 뭐이 여자가 좋아하는 걸한다든지 그리고 이 여자는 그렇게 미움이 많은 여자가 아니야 그냥 욱하고 말아 버리거나 그리고 내가 알기론 고은 씨가 아마 가정사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옛날에 봤을 었때 아버지가 음. 그 병상으로 해 가지고 의료법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김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뭐참을인이좀 있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 여자는 혼자 살 때는 좀 어둠이 있었는데 이 남자를 만나서 밝음이 있잖아. 아, 그래요. 음, 이 남자는 밝잖아. 맞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많이 베풀잖아요. 뭐이 음. 어, 하동우 씨 엄마 독특하잖아. <웃음> 그죠 <그쵸? 웃음> 독특하잖아. 근데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을 걸. 아마 비유적 잘 맞출 거예요. 아 그래요. 내모처럼 그 김고은 씨가 괜찮은 사람인 거 보다. 김고은 씨도 괜찮은 건데 김고은 씨는 김고은 씨만 괜찮은 게 아니라 하동우 씨를 만나서 더괜찮아친구지 아. 미녀가 있으면 미인인 줄 모르잖아 네네네. 약간 부족한 집에 들어갔으니 이 여자가 아... 심성이 더 빛난다고 보면 되는 거지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어... 궁합적으로 자녀가 3명이나 있어요 음흠. 3명이나 있는데 아무튼 하동우씨가 앞으로도 뭔가 조금 더 낫지는 않겠죠? 셋이나 있는데 아 그를 끊은 거 같아요 아, 뭘묶었던지끊었던지 어... 제가 봤을 때더 나오지는 않아 음... 왜냐면 이 고은씨도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하동훈 씨도 더 이상은 이제 충분하다. <웃음> 충분하다 여기고, 아마 이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어, 활동적인 면을 좀 물어볼게요. 그, 김고은 씨가 오랜만에, 아, 별 씨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하 씨가 방송에 많이 이렇게 꽂아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데리고 나가요, 방송에. 그게 있는데, 앞으로 활동적인 면은요. 그,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잘. 좋아요. 잘이 둘은, 어뭐 나이가 먹으면 뭐 조금 처지겠지만 맞아. 약간 체수종 하이라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아 진짜. 음, 그래서 둘 사이가 꽁냥꽁냥한 거 같고 네네네. 또 자식분들도 좋은 거 같고 네네네. 이 자식은 조금 이 부모 속을 썩일 수 있지만 그래도 둘 사이는 전 좋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둘이 되게 결혼할 때도 되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별씨랑 하하씨랑 음. 했는데 생각보다는 진짜 구설없이 잘 살아왔거든요. 그건 이제 남자가 좀 노력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여자가 좀 젖어서 그런 건가요? 음... 이 하동훈씨를 들어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놀 만큼 놀았지 않냐 이거야. <웃음> 너놀 만큼 놀았잖아. 그러니까. 근데 하동훈씨는 날라리 좋아하지 않거든. 음. 그래서 오히려 수박하고 정착하고 이게 뭔가 이 인내심이 있는 여자 이게그니까 현모양처 스타일 좋아하는데, 네네. 외적으로 그게 마누라가 마음에 있었고, 또이 고은 씨 같은 경우에도 늘 뭔가 자기가 우물쭈물하거나 어색한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네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매력을 많이 느꼈을 거다, 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동훈 씨가 제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아그 뭐지 하동 씨가 술을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얼마나 먹어요. 많이 먹길래 그래? 그래서 건강적으로도 뭔가 알코올성 치매, 뭐 초기 뭐 그런 얘기가 좀 기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먹는데 건강적인 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알코올성 치매 얼마나 많이 먹길래 그래? 뭐, 맨날 먹는 것 같아. 그, 음. 신혼, 예전에 무한도전인가? 뭐서 나와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일어나서 먹고, 점심 먹고, 먹고, <웃음> 저녁에도 먹고, 뭐 이랬대요. 음. <웃음>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 이제 음. 건강적으로 좀, 안 좋은. 수... 괜찮아요. 어색한 게 싫어서 먹는가 본데, 그렇게 술에 미쳐서 살 사람은 아니요. 아, 그래요? 음. 그, 그 면은 괜찮은 거예요? 음, 괜찮아요. 우리 김공은 씨도 그런 거에 대해서 뒷바라지 다 해요. 안주 다 차리고. 아, 어, 몇 아. 시더라도 술상 다 보고. <웃음> 음. 좋은 와이프네요. 진짜. 아니, 좋은 어, 와이프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음, 어...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뭐, 가까운 미래에서 딱히 조심할 건 없는데, 네. 그냥 일에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이둘 다가 음... 아깝잖아. 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굉장히 떼부자 될수 있는 사주예요. 음... 근데 둘이 만나서 둘 다가 부, 반쪽 반쪽 반쪽에 만나서 아, 완전체가 된 느낌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조심한다기보다는 일을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음. 조금 더 성실하게 하면 좋고 그리고 남자 앞에 재물이 많은데 조금 사라지는 재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자 쪽으로 좀 많이 분산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아, 아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동훈씨가 사업적으로도 엄청 막 일을 벌려요. 사업이 괜찮은 거예요? 연예인이 괜찮은 거예요? 하동훈씨는둘다 괜찮아요. 아까 말해 처음에 얘기했잖아. 사기꾼 해도 1등 해먹을 사주고 아. 다단계하면 교주급으로 들어가는 사주기 때문에 네. 사업적으로도 근데 하나를 막 길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음. 뭔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게 있어, 있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이남단 직접 참여를 원해요 음. 자기 이름을 걸고 할 때는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실까요? 이거 해요? 네네. 그... 음... 이거는 좋으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걸 볼게요. 네. 전화, 괜찮죠? 전화시도. 자, 하동훈이가 김고은이를 뽑볼게요 네. 김고은이가 하동훈이를. 자, 하동훈 씨가 김고은이를 바라볼 때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은 있어요 뭐 잔소리가 많다든지 얘가 나를 뭐 괴롭힌다든지 근데 이 부정이라는 거는 이, 이 좋으면서도 미움이라고 조금 여겨지는 것 같아 응, 하동훈 씨가 김기은이를 바라볼 때는 네네. 이 여자를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불안한 것도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심적인 게 있고 또 김고은 씨가 하동훈 씨를 바라볼 때는 행복이라 여겨요 복이라 여겨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음... 믿음이 더 강하다고 들어오는 거지. 더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음... 거고. 이게 곰, 콩인가요? 아니, 팥, 팥. 팥. 팥 부정. 그리고 쌀? 응, 응. 쌀은 이건... 뭐예요? 쌀은 이제 재수, 행운, 아... 행복, 이렇게 아... 보면 되는데, 이게 나와서 의아한데 아마 하...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조금 싫은가 봐. <웃음> 알겠습니다. 네, <웃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